신조 맞추기 퀴즈입니다. 신조 맞추기 퀴즈는 자녀가 문제를 내고 아빠가 맞히는 코너입니다. 오오오. 네 어? 그럼 먼저 힙쟁이 팀 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예. 어. 문제 주세요. 아빠 잘 봐. 갈비. 갈비. 자 이거. 아 엄마가. 어, 음. 어. 아빠한테 지어준 별명! 그, 어...뭐...뭐...뭐...뭐...멋쟁이! 어, 뭐, 아니아 어, 사랑꾼! 아니 아니!아빠 아니. 어. 이거 잘 들어봐! 줄임말이야! 줄임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빠가 엄마가 아빠한테 그막 결혼 후회하는 이유 어? 그 갈수록! 잘생기진다? 어? 아 잠깐만 저... 조카가! 어? 내 엄마가... 결혼 후회 안 됐냐? <웃음> 듣는데 그런지... 아니 야 그게 아니고 아빠 잘 들어봐. 어, 어, 그래 알이어 갈수록 엄마가 이제 아빠 잠들었을 때 어, 어, 했던 그, 말. 어, 그게 그렇죠? 뭐마음에안 드는 거. 어, 어, 비호감. 어그 합쳐서. 갈수록 비호감?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형아. 형아. 아빠 혀가... 집중해 집중. 아직 어? 안 끝났어. 아니 엄마가 비호감이라고 했냐? 그런 거같아 그런 거 같아요. 아빠 집중해 봐봐. 쿨진 쿨진. 어. 어, 그러면... 그래, 이제... 어. 엄마가 아빠 이제 삐졌을 때 하는 말어나 삐졌을 때어 미안해 뭐 사랑해? <목소리> 아니 아니 이거 주님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목소리> 이제 막그막 삐졌을 때막 아니, 뭐, 아니 척 하셔서 그냥 가짓기막쿤안척할때쿤안척 뭐, 뭐, 뭐, 하는 찐따? 그렇지! 네, 네. 정답입니다 혀가 여가, 여가왜 왜? 집에 가할까? 아니 아빠 아빠 이거 진짜 쉬워 이거는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어, 이거 돈미세 그래, 이거 야, 엄마가 저, 저, 저, 저. 이제 아빠 핸드폰 이거 저, 저장해둔 이름 그거 그... 어, 어, 어, 돈에 미친 새끼? 그렇지! 어, 어, 어, 여아여아여아나 여가, 여가, 여가.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아빠 다 마쳤어